꼭 위에 높은 거를 가능해? 위에 거올라우 와하, 와하, 와하. 샷광우을 켜요. 여내봤어맞어 오. 우 在地上啊在地上啊找不到了就是宅等是宅找不没有在地里看到看到 제이, 제이, 제이. 제이. 제이. 제저 제이. 제이. 이이